네 안녕하세요 아이엠 툴 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1000km를 찍으면서 판 물건들 세번째 시간입니다 맡기다 부터 시작할게요 맡기다 맡기다 하면 딱 떠오르는게 0810 입니다 영업사원 입장에는 참 고마운 존재죠 영업사원은 하루치 목표 금액이 있습니다 뭐 저로 같으면 이제 수습 때는 이제 500 이제 제가 퇴사할 때쯤에는 750만원 정도 됐거든요 어 요거 0810 하루에 세대만 팔아도 100만원 가까이 찍히니까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존재죠 지난편 그 디월트 전국 매입 1등은 에서 제가 한번 말했죠 그 공구 유통업체는 이제 타 브랜드보다 pb에 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 pb는 이제 단가가 저렴한 게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원 안 되는 게꽤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요 만원도 안 되는 pb 제품 짜잘하게 여러 개 파느니 0810 같은 좀 단가 센거 하나 딱 파는 게 영업사원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죠 이타 브랜드가 PB 제품보다 이익률이 낮다고 그래서 회사들은 이제 목표 금액에 추가로 이제 이익률까지 덧붙여서 영업사원들을 압박합니다 어뭐 가령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10시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요렇게 하루에 3번 해서 단톡방에 이제 뭐 영업사원 이름을 딱 영업사원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목표 금액 중에 얼마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마진율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거를 이제 엑셀 파일로 딱 정리해서 딱딱세번 올리고요 그 다음에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에 이제 대형 tv 가 있습니다 대형 tv 딱 해서 이제 이번달 목표 몇프로 채웠다 하면서 이런식으로 뜨고 그 다음에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직접 전화해서 영업사원 쪽이도 하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영업사원은 뭐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 자리니까요 0810 외에도 뭐 16인치 전기체인톱 UC4020 그 다음에 14인치 UC3520 그 다음에 0810 만큼 스테디셀러 5740MB 요거는 대양 CS7CA와 같이 제가 봤을 땐 쌍벽입니다 둘이 비슷합니다 그 잘나가는 원형톱이고요 그 다음에 뭐 DJ402 요거 충전 그라인더 뭐 요렇게 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탁상 원형톱 LS1040S 그 다음에 어 임팩 드라이버 시리즈 뭐 DTD 뭐 그렇게 좀 팔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영업할 때그 다음에 제가 영업 할때그 여주에 계셨던 뭐모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맡기다 원형톱 자주 구매하셨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 전기집 하는 사장님 계셨는데요 그 사장님 말로는 이 18V가 무겁대요 그래서 전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무거운 거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LCT204 10.8V 세트 많이 구매 하셨습니다 었 그거는 래서 이제 10.8 볼트 임팩 드라이버 그 다음에 10.8 볼트 드릴 드라이버 세트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즘 맡기다가 유사품 배터리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가 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유사품 배터리 경고문이 나와있거든요 제가 그 지난 절단석 첫번째 편에서 언급을 했었죠 절단석이 이 규제가 까다롭지 않아서 많은 업체들이 수입을 한다고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규제가 까다로운 것도 있겠죠 그중에 하나가 배터리 입니다 제가 그 앞에서 그 상해 공구박람회 제가 갔었다 했었죠 그때 같이 가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터리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이 배터리 규제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까다롭냐 라고 물으신 다면 안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단가 따져서 저렴한 거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사품 배터리는 구매 안 하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거 나중에 사고 나면 뭐 어찌 손쓸 방법이 없거든요 어 보통 이제 이뭐마기다나디월트나 전동 공구 업체들이 안전 인증 다 받아서 오는 거니까 그만큼 더 안전하고요 혹시나 이제 사고가 나도 뒤에 조치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배터리 만큼은 이제 좀 메이커 그 브랜드 있는 거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전동공구 언박싱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시리즈 끝난 다음에 가정용 전동공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별개로 맡기다 모 제품에 대해서 언박싱을 할 겁니다 그럼 왜 맡기다 모 제품을 하냐 이 제품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아임사 언급을 하고요 이 시리즈 일주일에 1000kg를 찍으면서 판 물건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